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3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5강도 제4장 해상보험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제4장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보험자 대입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자 대입권은 의의, 기능, 성립요건, 효력을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가 보상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를 대체하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어, 손해보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리인데요 어, 손해보상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되는 원칙 중에 하나로서 손해를 초래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1906년 MIA는 대위를 전손의 경우와 분손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해상보험은 뭐 모든 보험이 똑같습니다만,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어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고 피보험자가 이러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받는 만큼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여전히 그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피 보험자는 오히려 이익을 볼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그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 이러한 그 법적 지위 예를 들어서 청구권을 보험자가 가져와서 대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서는 어, 이와 같이 해서 회수가 되는 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대위에서 회수를 하는 만큼 어, 보험에서 말하는 손해율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그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근데 위부와 그 대위는 위부와 매우 그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위부와 대위가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부와 대위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추정전송으로 처리하여 전송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보험자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피보험자가 선언하는 의사표시인 반면에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고 나서 그에 후속되는 권리로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어, 대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부는 추정 전손을 전제로 한 것인데, 대위의 경우에는 추정 전손, 현실 전손 뿐만 아니라 분손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이 분손됐을 때 선박 수리비를 지급하고 나서 스크래버의 경우에도 스크랩에 대한 이런 소유권을 보험자가 대위해서 처분함으로써 고철로 처분함으로써, 어, 그만큼 비용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대위는 추정 전선, 현실 전선, 뭐 분손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어, 다음은 그, 위보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추정 전선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 자기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 이전시키는 반면에 보험자 대입권은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법률의 효과를 는 것이 있습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 보험의 목적과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어, 취득하게 되는 이 손해보상 원칙에 부수하는 원칙이다. 손해만 보상해주고 그 이상의 어떤 이익은 취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원칙에 부수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 위부는 위부의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되는 반면에 대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 위부는 유효한 위부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전송보험금을 지급한때 보험의 목적에 남아있는 피보험자의 이익과 부수하는 모든 소유권에 속하는 권리를 승계하고 어, 취득되는 운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 반면 대위의 경우에는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의 승계, 취득되는 운임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유효한 위보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대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신한다 이런 뜻이죠. 어 다음은 일부 구상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이후의 비용을 차감하고 전액 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위부인데요. 대위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을 한도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와 비례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급했는 보험금을 한도로 회수를 하지만은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건, 보험가입만큼 전액 지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어, 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 비율을, 그 비율에 그비율 따라서 비율을 어,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예, 예,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위부의 효과는 보험자가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의 목적에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보험률 효과에 따라 따라서 이루어지는 양도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손해 보상 계약상 필수적인 부수권인 대위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부와 대위 모두 공통적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손해를 초래한 재난 발생 시부터 보험자에게 이전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위, 보험자 대위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위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정보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대위가 없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손해를 초래한 자, 즉 양측으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게 되므로 손해보상 원칙이 파기되어부당이득을얻게됩니다또 어, 과실이 있는 자로 하여금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야기한 과실이 있는 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전체 보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요율 산정 과정에서 대위권 행사로 인한 구상 청구 금액이 반영되로써 보험 요율을 인하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위권의 승리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위권 행사의 주체는요. 대위의법률는 보험금을 지급한때 보험자는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피 보험자의 모든 법률상 소송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인데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손해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합니 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대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구제 수단을 반드시 피보험자 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재소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부와 거의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제3자에 대한 모든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양도의 범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 MIA 제79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전부의 전손 또는 화물의 경우에는 가분할 수 있는 일부분의 전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결과 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이 지급된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손보험금의 지급에 의해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재난 발생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있는 그리고 보험의 목적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비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손과 일부분의 전손, 가분할 수 있는 일부분의 전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그는데요 뭐 전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가분할 수 있는 일부분의 전손이라는 것은 적합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적합보험의 경우에 어, 화물을 10개를 싣고 갔는데, 그 중에서 화물 2번, 3번 화물이, 어, 전손이 됐다. 이봄 가입이 되어 있는, 부보된 화물 10개 전체가 전손된 건 아니지만, 일부분, 이게 이제 화물을 1번부터 10번까지 를 전부, 어, 이렇게, 그 분리할 수 있다고 보면은, 가분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3번 화물이 전손이 됐다. 이것을 일부분의 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됩 어,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보험자 대위가 된다 이렇게 보겠죠 어, 첫째 잔존물 대위라는데 보험자가 선박의 전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선박이 회수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선박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선박이 도착하는 경우 그 선박은 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 어, 이미 전손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그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위보의 승낙을 거절하고 분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에 구조물이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잔조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사례들을 보면요 그고 그 철근을 철 싣고 가던 선박이 침몰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선박이 이제 그 사고 난 장소에 그대로 침몰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어떤 업자가 어, 그, 사고 났을 당시에는 선박을, 어, 건져내지 못할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업자가 이 선박에서 고철을 전부, 철근을 전부, 어, 건져내서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 철근의 설권은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어, 절도나 또는 전유이탈을 횡령에 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있다 이런 예가 있는 것들도 이 잔존물 대위에 의해서 어,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어, 적합보험자가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에 대한 모든 수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의 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은 물론이고 보험의 목적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하게 됩니다. 이 보험자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권리에 엄격하게 국한되고 대위의 원칙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갖고 있지 않은 권리를 어,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어, 피 보험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피 보험자가 소유한 선박들이 서로 충돌한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보험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성끼리 충돌을 하더라도, 어, 보험에서, 선박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충돌 배상 책임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은 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어, 지 채권자 채무자가 사실 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상으로 볼 때는 채권이 어, 상계가 되어서 소멸이 되는 것이죠. 상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채권 채무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대위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있는 권리는 물론, 어, 보험의 목적에 관련한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하게 됩니다. 어,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멸실된 화물의 손상가입과 이와 관련한 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분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906년 MIA 제79조 제2항에서는 이 보험자가 분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험의 목적의 잔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어,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분손 보험금을 지급한 결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의해 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 보상을 받은 한도 내에서 손해를 야기한 재난 발생 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있는 그리고 보험의 목적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대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보험금을 분손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이나 잔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데. 어, 보험금 지급에 의해서 손해 보상을 받은 한도 내에서 어, 보험의 목적에 있는 그리고 보험의 목적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대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과거에 어떤 이제 그 기준기 바지선인데요, 기준기선이 어, 이제 축조했다고 하죠. 그 좌초 되면서 암초에 이렇게 끼었는데 이 선박을 구조를 해가지고 수리조선에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어, 수리를 하고 나서 어, 결국 이제 전체 그 파공이 생기는 부분을 전부 잘라내고 이제 새로 선박에 철판을 전부 입혔는데요. 어, 이 이후에 이 철판에 대한 이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보험의 목적은 그 기준기선이지 않습니까? 기준기선에 대한 소유권이나 어, 보험의 목적의 그 나머지 잔존 부분 그 기준기선이 제 손상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 스크랩에 대해서는 어, 다시 회수해야 될이 이제 권리가 대기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크랩을 그 고철로 팔아서 그 대금만큼을 보험사가 다시 회수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분손에 있어서 어, 대유권의 효과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식부조 위안은 이런 그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분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제 이, 이러한 얘기죠. 분손보험금 지급에 의해서 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보상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보험의 목적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기하게됩니다 지급보험금이 전손을 부담하기에 부족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보험자 대위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 보상 범위, 인데 먼저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위권의 행사는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 3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권리 가액을 지급할 보험금으로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즉 보험금을 받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놨으니까 아 그러면 나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청구권을 이으로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했는 금액만큼 보험금에서도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은후 제3자로부터 다시 배상금을 받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그 보험금의 지급을 어,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을 피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부보험과 대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81조 일부보험의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어, 이 조문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 또는 기평가보험증권의경우는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한 경우에 비보험자는 어, 부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가보험자로 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험에 들고 일부는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한다. 이때 자기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보험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5000달러 미화 5000달러로 평가된 금액 선박이 미와 4,000달러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자는 어, 1,000달러, 나머지 잔존 부분 1,000달러에 대해서는 어, 자가보험자, 즉, 그, 저조온 인슈어러가 되기 때문에 구조물의 5분의 1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일부 보험의 경우, 제3자의 대위의 효과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어, 자가보험의 효과가 발생된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보험증권상 어, 1350달러로 평가된 선박에 대한 어, 100, 135만 달러로 평가된 선박에 대한 100만 달러의 보험금액의 보험증권에서 어, 선박이 충돌하여 보험자는 전손보험금으로 1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험가액이 음, 천, 아, 135만 달러고 보험금액이 에, 그 1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어, 100, 135만 대 100만의 비율로 이제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어, 일대에 보험자가 전송 보험금으로 어, 아, 100만 달러를 냈는데요. 좀잘못되습니다 1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선주는 그 후에 충돌의 과실이 있는 선박의 선주로부터 다시 100만 달러와 이자를 회수하였습니다. 보험자는 그 회수한 금액의 어, 130, 어 1350분의 1000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어, 1350분에 350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어, 다음은 특혜보험금과 대입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증권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어, 즉 특혜 보험금, 이것을 특혜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때 그 특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어, 대위가 형평법상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대위는 보상받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합의에 의한 손해보상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혜 보험금을 제공한 보험자에게 대위가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혜 보험금이란 다음의 경우에 고객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의의 표시나 중요한 고객인 피보험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피보험자가 최대 선의의 의무를 위반해 또피보험자가 워런티 또는 컨디션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가 손해의 부적합한 증거를 용인하는 경우 손해를 야기하는 점이 피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아,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상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이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것을 특혜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경우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어,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이것을 감독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 보험 상업보험에서는 이 상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보험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험법이나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증,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권 또는 보험의 해지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특혜보험금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해상보험시장의 관습인 특혜보험금이 지급에는 항상 설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특혜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아, 앞에 지급했지 않느냐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 보험자의 경영적 관점에서 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보험자 대위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위부와의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1906년 MIA상 대위의 목적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것을... 네 가지 중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제 3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